음, 음, 음 조심하오 바다에 따를 마지막 그 외침 이 한마디 바람에 싣고 비는 물속으로 갈림도와 테라모어 해안 뱃사람에 무덤 제동마저 쓰러졌다네 따라이 떠났다세 어이 하요 바다의 따리오 어이 이전나 고향의 바다 항상 우리 나라의 자랑 어이 신땅을제독기다란네다 돌리고 기도했다네 따라 이 무사기 먼 바다 길 길을 맞은 건 야. 몸으로 맞섰지만 그딸 외면했네 혈육에 조시마올파다 이젠 알겠어요. 아버지. 바다 건너 예전 그 목소리 내게 경고 조심하오 바다에 딸을 조심하오